부러워서 살겠나? 씨 이러면 안되지 큰일나 이제 응? 그래봐 한번 어디 <웃음> 음 카메라가 낯섭니다 정말 오랜만에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사장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을같은 일들이 <웃음> 최근에 이건 미리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또 리뷰를 하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어, 나가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배민커넥트나 쿠팡 이츠보다 과연 더 좋을 것인지 아니면 더 나쁠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하루 쭉 같이 한번 해보면서 한번 분석 아닌 분석, 평가 아닌 평가?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딱 그냥 한 80에서 한 100만원 정도만 더 벌면 좋겠는데 저를 고용해 주실 사장님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 플랫폼은 카카오 티 피커 피커 피커 어쨌든 2015년에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카카오 택시 서비스를 시작을 했잖아요. 사람을 나르다 보테 이제 물건까지 나르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간에 오늘 이제 카카오 티 피커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이 회사가 욕심이 너무 많아 이러다 이제 탈라지 그지? 가입방법은 쉽습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하시잖아요 배민커넥트 뭐 이런 뭐 이래저래 어, 배달하는 것들 이런 플랫폼들 뭐 시스템 다 똑같습니다 회원 가입하시고요 도보로 하느냐 뭐 차량으로 하느냐 오토바이로 하느냐 뭐 그건 이제 가입하실 때 선택하실 사항이고요 제가 뭐 길게 설명 안해도 여러분들이 더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카카오티 피커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하기를 눌러 주시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렇죠쭉 이제 배송을 가 가능한 배송 가능한 목록들이 쭉 뜨는데 어 제가 여기 지금 앉아 가지고 한 30분째 살펴보고 있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든 플랫폼들이 장단점이 뚜렷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카카오티 피커의 가장 큰 장점은 그날 뛰고 그날 바로 출금을 해서 현금으로 쓸 수가 있다 내가 오늘 일하면 일당으로 바로 받는다 뭐 이게 가장 큰 장점이긴 한데 거리가 음 한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송파구 가락 본동에서 물건을 픽업을 해서 어... 배송지까지 날르는 거리가 거의 한 24km 정도 22,000원입니다. 다른 거 하나 더 볼까요? 우리 홍대원 일동이라는 동네에서 광장동까지 14,748원 픽업지에서 배송지까지 14.7km 그리고 제가 있는 거리에서 픽업지까지 7.4km 총토탈해서 거의 한 22km 14,784원입니다. <웃음> 내가 이 카카오 티가 그거 같아요. 넷플릭스 같아. 볼거 너무 많아. 할게 너무 많은데 고르느라고 시간 다 갑니다. 섣불리 픽업을 하기가 참 우리가 일한 만큼 벌자. 달린 만큼 벌어야 된다.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 어? 언니 <웃음> 안 가요. 답변 나왔어요. 아 집어, 집에 있다 나왔는데 찍 하세요. 알았어. 얼굴 안 나와. 어. 어? 가만히 있어도 추운데. 돈 벌어야지. 아, 중물라는 아니, 돼. 왜 이렇게 안 나와? 아, 오토바이 있어요, 근데 사실. 배달하려고 샀어요. 그 나도 봤어, 오토바이. 근데 자꾸 고장이 나요. 배터리가 5만원 주고 계속 갈았는데, 계속 배터리 나가가지고, 내가 볼땐저 중고 사기당했어. <웃음> 아, 배달하려고 했는데 아, 진짜 사기당해가지고 배달도 못하고. 이거, 이걸로, 이거 할래? 이거 끌고 다닐래? 아,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삽시다. 배달, 뭐. 배달 많이 하세요. <웃음> 치지 마시고 아, 물품 정보 중형 담았어요.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물건이 크는 얘기입니다. 못 실어요. 음, 그러면 저는 이제 요거 중형 주류 6병 뼈. 아, 요것도 불가능하죠. 못 담습니다. 아, 나머지는 너무 멀어. 조금 더 어,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있겠죠. 영동 구로 신사동. 아, 진짜로 어, 개미 지옥 따로 없죠. 계속 고르고 있습니다 거리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1시간 기다렸는데 괜찮은 게 없어요 배달리에 뛰다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뭐라도 하고 가야지 마냥 기다렸다가는 만원도 못 벌고 들어가고 있어 이거라도 하고 아, 또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역시 쿠팡은 쿠팡이다 위례 신도시까지 어, 왔습니다 거의 다 도착했어요. 200미터 어, 여기 아파트 어디, 어디지? 오늘 뭔가 일진이 뭔가 좀 주말이라서 그런가 별로 없어요. 배달할 것도 별로 없는데 지금 하나 또 떠가지고 보니까 여기가 위례거든요. 위례에서 삼성동 픽업 9.4kg 10kg에 5,467원 기름값도 안나 일단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쿠팡이츠 나온지 2시간 반 동안 일단 또 이것도 잡아보고 아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돈을 벌어야지 아. 쿠팡 가져갈게요 두 번째 배송지 여기는 복종동입니다 이건 또뭔 일이래? <웃음> 이게 오더가 없네 <웃음> 아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야 어떻게 한 건도 없냐 솔직히 지금은 이제 아무거나 좀 거리 안 따지고 금액 안 따지고 한번 가보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각이 12시 30분입니다 제가 9시에 나왔으니까 3시간 반 지났고 얼마냐면 16,000원 <웃음> 여러분들이라면 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아, 일단은 뭐 생각은 둘째치고 솔직히 오줌이 너무 매너지 금 <웃음> 화장실이... 아... 안 보여 <웃음> 어딜 <어디> 가 <가야 돼? 웃음> 매번 배달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쌀수 있을 때 싸자 배달 한번더 들어와서 이거 해보고 화장실을 가든 말든 이제 그렇게 해볼게요 출발해볼게요 아이씨 급한데? 화장실 가 <웃음> 사장님 여기 화장실 어떻게 키아 네. 살았다 아, 사는 줄알 현재 시각 오후 3시 입니다 카카오 피커 하러 나와 가지고요 뭐 이래저래 뭐 배달만 지금 여섯번째 뛰고 피커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는 이것저것 따지느라고 못했지만 이제 그냥 지금 보니까 한건 있네 한건 한건 있는거 그냥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6,800원 짜리 6,800원 짜리 압구정동에서 성수 이거까지 총 거리 한 8km 되는 거 6,800원짜리 거. 지금부터 이제 집에 가기 전까지, 해지기 전까지 피커로 한번 해보도록 하,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기로 했기, 했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는 피커만 찾겠습니다. 아, 가보겠습니다. 그냥 혹시 사장님들 중에 어, 주말에 일 잘하는 사람 혹시 필요하시면 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모든다 잘하니까 그냥 주말에, 어, 한번 불러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아. 자, 어쨌든 카코 피커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